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자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런 애니메이션 비밀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이 뭐 별거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나름대로 뭐 비밀 꿀팁이 있어요 아주 작은 효과만 쓰더라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제가 미리 만들어 둔 PPT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텍스트예요. 그냥 제가 what is your favorite 이라고 그냥 적어 둔 건데 여기 이런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걸 파란색의 아이콘입니다. 파란색 아이콘 하나랑 그리고 원 도형을 하나 넣어 놨어요. 원 도형은 여기에 삽입 도형 원을 이렇게 그려서 흰색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사운드 인데요. 이 사운드 이것도 글 그대로 그냥 입력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인데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텍스트 상자에다가 회전 애니메이션을 주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죠.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렇게 글자 하나씩 옮겨갔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글자 하나씩 설정을 해 줄게요 자 여기에 애니메이션 창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뜨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가 아닌 문자 단위로라고 눌러주시고 문자 사이 지연도 한 5%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느냐? 재생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0.5초 정도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오, 빠르게 움직이네요. 자, 이 애니메이션 말고도 다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 축소도 효과 옵션. 한꺼번에가 아닌 문자 단위로 하게 되면, 오, 이렇게 순서대로 확대가 되는 것처럼 나오게 되죠? 웬만한 모든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원형 도형을 위에서 아래로 툭 내려오는데, 제가 날아오기를 한번 써볼게요. 날아오기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로 해볼게요. 그냥 천천히 내려오죠? 그런데 이것을 튕기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타원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시면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 바운드 종료라고 이렇게 따로 뜹니다 이것은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에만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바운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재생시간이 0.5초이니까 바운드도 0.5초 이내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0.3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튕기죠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해줄게요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띵, 띵, 띵.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똑같이 회전을 한번 줄 거예요 그런데 회전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이렇게 회전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애니메이션 구동 속도가 느리면 빠르게 바꿔주면 됩니다. 재생 시간을 한 0.3초로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띵띵띵 슈! 오, 느낌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애니메이션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텍스트가 처음에는 느리게 나왔다가 지금 빠르게 나오니까 이것도 애니메이션 쓰기 굉장히 적합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띵띵띵 하나 둘 셋.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스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